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행 중인 제도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 전 임직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등의 유지관리 스마트 통합안전 플랫폼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등 SH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시설물 담당자 정기 안전점검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 등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하던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안전 CCTV를 통한 스마트 통합안전 플랫폼을 구축하여 근로자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위험구간 관리, 부적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장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안전신고포상제가 있습니다. 안전신고포상제는 근로자 안전신고포상제도와 임직원 안전신고포상제도 총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자 안전신고포상제도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시공 안전 미비사항을 발견시 신고포상하는 제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공사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건의 및 신고 분야는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 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작업중지요청 등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QR코드나 신고전화 023410-7112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경영실로 제보해 주세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건당 10만 원, 우수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임직원 안전신고 포상제도는 중대 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사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 및보건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시 신고 포상하는 제도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건의 및 신고 분야는 안전보건 개선 아이디어, 안전위험요소 발견, 안전보건 피어및 규정 개정, 안전보호구 종류및 지급 개선 아이디어, 타기관 안전보건 우수 사례 등이 있으니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제도들을 통해 중대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SH-04, 이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 계획들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